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잉 세븐틴을 사랑해주시고 오, 오, 오.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캐럿 큐빅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부승관입니다 아 오늘 왜 저만 혼자 이렇게 오프닝을 하느냐 드디어 전 세계의 캐럿 큐빅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바로 G S V T 이 트라이아트. 트라이아트론. 괜찮아. 바로바로 G S V T 이 트라이애슬론 챔피언십 202. 오늘 펼쳐진. GSBTE 트라이애슬론 챔피언십 2022는요 어느 때보다 화려한 게임들로 준비했습니다 1경기 프레즈 케이드이경기 모든 사람들의 그 가슴을 뛰게 위한 서바이벌 서른어택 이경기 분노의 질주 카트라이더까지 총3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3명씩 4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챔피언십 진행방식을 알려드리기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선수분들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킹바쥬 팀에스쿱스 T8 도겸 아, 킹바, 아, 킹바쥬 팀 정한준 우지 신방 뽕방 팀 아, 신방 뽕방 아 요즘 민물 잘 알아 자 우리 세 번째 팀 조슈아 민규 김호 선수로 구성이 ENFJ 마지막 팀입니다 아팀 이름부터 오늘 굉장히 활용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시, 원우, 버넷 s B t T1! 방동원 T1 선수분들의 등장과 눈빛만 봐도 정말 이 스튜디가 오한 순간에 웅장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맞죠, 제이 씨? <웃음> <웃음> 오늘 펼쳐진 GSBT E Triathlon Championship yeah. 2022는 여기에 깍두기 멤버 한 명이 존재합니다. 야야야. Yeah, yeah, yeah.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당신. 누울 것같으신가요 당신. 보스턴. <웃음> 맞습니다, 저입니다. 네. <웃음> 아주 오늘 깍두기는 설렁탕의 깍두기 같은 존재입니다아 아 그만큼 아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본인 팀 또는 상대 팀의 선수와 교체해서 수비 또는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 두 팀이 동시에 깍두기 멤버를 원할 경우 가이바브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야, 저를 오 그럴 일이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안 써주세요. 네. 자, 우리 GSVT Etrian s l o n e Champion 2022는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던한테 카트라이더로 총세 종목의 게임을 할 거거든요. 아, 모든 아야? 게임은 3판2선승 토너먼시 토너먼치 토너먼트 형식으로 어, 진행됩니다. 아하, 좋아요. 네, 각 게임의 결과에 따라 1위 팀 30점, 2위 팀 20점, 3위 팀 10점, 아하. 4위 팀은 빵점, 드립니다. 와우, <웃음> 최종 1위를 한 팀에게는, 에게는, 에게는, 에게는? 상금 있나요? 에게는, 에게는? 고인세부터는 빠질 수 없어 상금, 어? 에게는 아 상금, 상금이 300만 원. 와우, 와우. 300만 원.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 그러면 약간 아유. 행복하게 네. 1, 2, 3등 약간 좀 나누는 거 어때요? 얘들 뭐 120. 올력. 아, 1등만 네.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아, 네. 네. 정말, 아, 정말. 어, 팀 받는 그래. 멘트만 하는군요. 네. 네. 아, 킹아 너무 티받지? 아 똑딱 뒤. <웃음> 1등 아니라 더 2등 네. 기억할 아, 수 있어요. <웃음>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WT <웃음> Etrias Lone Champions <웃음> <챔피언십 웃음> 201 선수분들의 뜨겁 한호 함성 소리와 함께 오케이. 시작 아니죠? 제1 경기 크레이지 아케이드 yeah. 대진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let's get go, let's it. Let's go. G S V T 트라이슬론 챔피언십 202 대망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팀. 오케이. Okay. 맞죠? 아 이분들이군요. 누구죠? E N oh. F D. 좋아할 때 아,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왜왜 <웃음> 왜, 왜 맞아? 맞아? 여기서 맞아. 여기로 가면 왜왜 가는 거야? 맞아. 마임인데 마임 팀자팀는 게임. 아, 격투 맞아.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죠 자두 번째 팀 오케이 e n f j 와 대결할 팀은? 오케이. 우리 제이발. 제발, 제발, 제이발 제발 우리, 우리 팀 제발 제발 제발 우리가 킹받추 킹받추 킹받추 아 지금 너무 킹받추 아 킹받추 네. <웃음> 당난권 그냥 당난권 <웃음> 알아 당당권. 이렇게 해서 킹받주 팀과 ENFJ 와 지금 정말 유치함의 끝판왕. 자, 그러면 심방 뿡방 팀대 SBT T1이 그 다음 경기의 대결해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할 킹받주 팀과 ENFJ 팀 바로 대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배경음악만 들어도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제가 제주도 일도동에서 크아로 그 한눈 날렸거든요 순간에 자기 자랑 시작했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제, 제 깍두기 한 번도 못 들면 진짜 그것도 웃기겠다 <목소리>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선 처음 맵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이바이브로 통해서 선맵 정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까 아 근데 양보를 하셨나요? 네네네 네.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 그럼 ENFJ 팀에서 먼저 맵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정했습니다 아 포레스트 07 여기 정말 여기를 원하시나요? 아 랜덤이었는데? 그러면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첫 번째 맵! 캠프팔로 하겠습니다 아 캠프 렛츠고! 대박이다 네베 대명사라고 하였으면 캠프팔이죠 탱크 타고 다니면서 물풍선으로 맞습니다 아, 자그 물풍선을 얼마나 탁 이렇게 탁 치느냐 가만... 그게 탁 치고 빠져야 돼 이게. 타닥 네 알겠어요 <웃음> 지 <지금> 게임 언제예요? <웃음>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킹밧주 킹밧주 첫 번째 게임 시작 가겠습니다 오! 오! 오케이 <웃음> 아 오랜만이야 와나 진짜 10년 만이야 와와 와, 너무 오랜만이긴 하다 와 어떡하냐 형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야나 아, 먹어야 돼는데 이거 아, 네. 아 재밌다 김팡은 일단 민규야 아, 네. 아 이거 김팡이야 김팡이야? 진짜 센스가 너무 없다 어. 저 지금 물폭탄 사왔어요 저저 저 에스쿱스 팀이 약간 좀 화려해 이거, 이거. 날라온다 날라온다 날라온다 조심해 얘 누가 봐도 무브가 서명오다 <웃음> <웃음> 야, 안 가르쳐 줘도 얘는 썼다. 우진이 <웃음> 너무 서운한 모양이야, 너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오, 빨리 싸. 나나나나 나. 얼른 우리 처먹어야 돼, 처먹어야 돼, 처먹어야 돼. 아, 나 지금 저랑 나, 나, 나 터트려 줘. 오케이. 고마워. <웃음> 민기야, 애들 계속 싸. 와, 우야스. 야, 쟤 뭐야, 왜 기판 잘해? 까까머리까까머리 서로 지금 넘어가지 못해서 게임에 뭐 결정이 안 나는 상태죠? 까까머리 넘어가야죠. 아이고. 오케이, 우와. 넘어왔어, 넘어왔어. 아이고. 너네 끝났어. 내 거야, 우와, 내 거짓말.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 아, 아 팀킬인가요? 오케이. 아, 이철이는 죽었어요. 아니, 아이템이 어떻게 쓰는 거야? 형, 넘어왔거든?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그렇지. 와. 야, 아, 지금 까까머리 에스쿱스 그래. 잘해요. 야, 어,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좋아. 아, 퍼펙트 게임으로. 가서아주 좋아. 아주 좋 아주 아주좋죠 아주 좋아. 아아 아주 아이템 어떻게 쓰 좋아. 아아 아주 좋아. 이거 안아렸어아 이렇게 킹 퍼펙트 게임으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압살아버렸습니다와 여행도 잘한다 도겸이가 나름 그래도 좀 어. 하네 도겸이가 좀 하네요 아네 ENFJ 너무 별거 없는데? 네. 팩토리 세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고전적인 팩토리. 이게 다, 다 우리 때 지금 맵입니다 네.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추억에 팩토리에서는 전기줄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전기줄 네. 자비니다 시작 팩토리. 가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킹받지 오디 기즈? 이 게임은 확실히 킹받쥬 팀이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겠네 네. 그도 그렇고 저기에서 계속 이제 도겸이가 혼자서 킹받쥬? 하는데 진짜 이게 킹이 맞네아 킹이 맞기 진짜. 때문에 어. 네 어! 아, 안 돼! 아, 아 아! 살았네! 아 까비까비 아까머리 지금 또 우주선으로 또 아까 탱크처럼 좀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산다고? 아안 돼! 아! 으! 또 죽었어 아, 내가 디노보다 잘하겠다. 와, 디노 바늘이 있는데도 안 썼네요. 아, 디노 바늘 쓴 거예요. <웃음> 한번쓴 거예요. 아니요. 와, help, help, help, help. 와. Nice, 이스 c e n 민규 형이 설명이 다 오케이. 야 저러, 야 저러 저러 라 저러 뭐라, 저러 뭐라, 저러 뭐라. Nice, nice. 와. 나이스.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한 명이 잡고 죽어야 돼. 아 자폭을 하는 수밖에 어, 없죠 이거는. 자폭을 해야 돼한 명이. 민규! 뭐라 아, 뭐라 젤로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민규야 네가 메인이다. 와. 뭐라 이 뭐라! 야 이게 뭐야? 어. 크레이 아케이드 사상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와딜게할수 있어 딜게할수 있어 딜게할수 있어 야 제일 못하는 애만 남았어 아나아아아 되게 재밌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은 킹반추 팀 승리 이야 GG 이기는 음, 가능성 좀 크네요 아, 네. 아, 크아가 이 정도면 어, 그 짤로 많이 남겠다. 어. 이거 짤로 많이 남아 너는 오늘 이거 킹받 줄물푸선에 갇혀 버렸죠? 아 못하죠 바늘로 못하 트리즈? 아 바늘로 못하 태리이야내 못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겼죠? 진짜, 진짜 초딩들. 와, <웃음> 우 <웃음> 게임은 유치하게 해야 재밌거든. <웃음> 형 우리 팀명 잘 지었다. 어, 그러니까. 너무 나도 너무 <웃음> 얄미워. 내 자신이 지금. 말하는 물풍선 같아요, 진짜로 <웃음> 언제 <웃음> 터질지 <웃음> 몰라요 근데, 근데 미안한데 그쪽도 그래요, <웃음> 지금 <웃음> 아니, 너는 순서 도둑 같아요, 아니, 지금 아니, 진호선 아, 도둑 같아요 이형은 아, 패션이 아, 진짜. 진짜 그 2000년대 같아, 지금 아, 그러니까. <웃음> 아, 지금 굉장히 첫 번째 팀 경기들을 보고 나서 어, 아이템과 그리고 캐시템, 루지템들을 자신의 캐릭터에 굉장히 잘 <웃음> 넣어놓고 <웃음> 어. 있습니다 자 맵은 카트 17 사랑해 첫 번째 카트 맵 시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가자 <목소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카트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돌아야지 와 반대다 와, 준아 나와 막고 있네 아, 그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원우대의 심방공방 아, 그쵸 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심방공방 2번으로 갔고요 예, 자, 1, 1 갑니다, 1 야, 아, 나야 아, 그 좋아? 그 거기, 거기 며칠 바라봐 아, 미안, 미안, 미안 다리야. 아, 야, 뭐해 봐아 이거 누구야? 나는 원우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와, 원우. 아, 원우가 지금 게임 경험치가 아, 남들 과는 다릅니다. 맞아요. 지금 기름 채고 있죠. 고 고고금으로 가득 채웠어요, 지금. 아, 1번 다시 감, 와! 아, 지금 내가 뭘한 건지 어, 모르겠야나 선등이야. 지 시간이 막 끝나버렸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 윤정환 선수 굉장히 넋이 나갔어요원우 씨는 그러면?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게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네, 똑똑해요. 아, 재능이 굉장한 사람, 프로 게이머가 인정한. 호시야 오, 뭐 하니? 자. 오케이. 야 원우야 재밌게 하는 한번저 줘라. 어차피 니네가 이기던데. 나 형, 나 가볍게 할게, 그러면 어 네, 시작할까요? 우리 진짜 못 한단 말이야 오케이 바로 진행하나요 <웃음> 아, 갑니다 근데 어. 정말 어제 늦게 자서 <웃음> 그런지 피곤해 한입 할까? <웃음> <웃음> 아주 좋은데? 그치, 텐션이 말이야. 좋아 와, 저형피필까지 <웃음> 하는 거야? 잠을 못 자도 워터 플러스만 있으면 텐션 업이 된다고 확인하지 어? 야, 이데 야, 이거 음, 싸우는 거나 어디 있어? <웃음> 형은 모르겠어 어 신방분방 역시 운이 좋아요. 자아내 거울이. 아네여고이로는 빠른 도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신방분방 아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뭐야? 하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 네. 문호 문준이 지금 악마를. 아 벌어서. 문호, 문호. 아 문호. 사이템이. 아문호이 살려줘. 아 근데 우아우이가 다시 공격을 했어요. 팀 와, 아, 저팻 은근히 느려요. 아직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와, 우아해서. 아, 내가 네, 살려, 살려줘. 선호도, 선호도. 아. 네. 아, 잠깐만, 나 이거 니들을 쓸수 있었던 거구나, 방금. 음. 아, 컨트롤 눌렀어야 되는데. 우아! 아, 모든 주위가 다 했습니다. 아, 진자 아! 아! 2대2대2. 와, 문오픈 잘하네. 우아! 와! 잘했어. 아, 어, 아 쥐면 심박 공받팀면 끝입니다 야 오늘 저 줘라 어 아, 갑니다 아예 네. 이대로 게임 끝납니다 와. 이 형은 뭐야 뭐. 뭐. 그냥 너 장난 아니다 야나 너무 믿음직스러운데 잘, 야, 잘, 했네, 잘 했네. 어, 마지막 아, 퍼포먼스까지 네, 있어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아, 죽이네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물폭선을 가득 아, 채우고 야 아, 아, 저건 잔인한 저런 잔인한 아 팀을 너무 잘한건야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네 팀을 너무 잘 만났네 아 우아의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전 펼쳤지만 아, 아 마지막 우아. 그 포위작전에서 쉽지 않네요 탈출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기대감 <웃음> 없게 3,4회 부터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웃음> 네자 그럼 기대감 없게 3,4회 전부터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고객님 고해라 갔다 올게 우리 미운 정이라도 있잖아 어, 미운 정이라도 있잖아 응원해줄게 <웃음> 우리, 우리 물품 선수 주고 어. 받았잖아 캐시도 지른 어, 다음에 그렇지. 예쁘게 할게 몸을꼭 어, 쓰고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대망의 3, 사회전 어, 4위 팀, 꼴찌 팀은 점수를 못 가져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각자 다한 패씩을 기록한 팀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디노 씨? 어,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이길 자신 있나요? 아니요 없다는 건가요? 없으면 어떡해 자신감은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길 자신 있나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웃음> 맵은 빌리지 10이 빌리지는 1 이, 시작! 가겠습니다! <웃음> 와 요맵이 난 요맵이 크하의 메인맵이지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인, 어. 메인맵이지 이제 각자 집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와그 <웃음> 와, 옛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자 각자 지금 아이템을 선점하여서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오고스도 됐는데요.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센터를 노란 팀이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안나오죠지 네, 이제 못 나오. 어 뭐죠 문 오픈 왜 이렇게 그그 혼자. <웃음> 와문 아, 오픈, 오픈, 오픈 혼자 뭐하죠? 나이스. 와, 다아 김밥. 김바... 하지만 자동 실드가 있죠. 어. 자동 실드가 있죠. 자 일단 자동 실드가 있기 때문에 한몇 번은 죽지 아, 않을 수 있어요. 아, <웃음> 아, 신방뿡방이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아, 뭐야 신방뿡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아, 아니 아, 신방뿡방 죽었어요 신방, 신방뿡방이 네. 이차린한테 죽었어요 야 아, 최고의 전력이 아, 유일한, 아. 유일한 에이스 신방뿡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어. 와, 나, 나, 나 터쳐줘, 터쳐줘 터쳐줘, 야, 살려줘. 야, 살려줘야 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빨 살려 아, 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조슈아 와.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렸죠 피처이 혼자 뭐하죠? 저희서피처이 씨는 뭐 하시나요? 어, 아 이게 뭐죠? 뭐죠? 우와, 우아이가 바로 가별을 썼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 순간 디노가 이기인 줄 알았네 아, 근데 긴방이 있어 와우아해 선수 잘하고 있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저 근절기 끊어버린 아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 성급함 음그 성급함이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선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웃음> 과연 디노 대 우지 너 디노! 맨날 우지 한테 그렇게 당하고 크레이지 키케드칠 거야? 우지 한테우 우지가 죽는다면? 일년 놀림값이거든요. 맞일년 놀림값이거든요. 어. 피처링네 우지죠 지금. 에이, 어.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 어, 피처링이. 어? 과연 바늘이 아. 없습니다. 예. 우아해가 피처링을 죽이면서. 우아해. 자, 삼사 이전 첫 번째 경기 신방 뽕방 팀 승리. 야, 신기방기. 우아해. 아 아쉽다. 잘 깍두기 쓰겠습니다. 깍두기 쓰시기다리고 두깍두, 네. 있습니다. 깍두기 있었습니다. 쓰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고 디비디비드로 하실래요? 리 디비디비드로 가겠습니다. 야, 이게 빠. 이게지. 이게 무기죠. 네 너무 어렵다. 아니면 똑같은 거안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 오케이 디 네번 버티셨습니다 4번 네 사방, 사방. 이겨줘 같이 <웃음> 불러주죠 우주선에서 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디비 자 이렇게 해서 ENFJ 패으로 이기거든 생이 짙었던 <웃음> 네 우리 ENFJ팀의 깍두기는 제가 왜 <웃음> 네 앉으시죠 어. 감사합니다 승관아 보여줘 너의 실력을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크아이버친 인생을 오늘 네.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깍두기로 골라주시면 제가 책임감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지면 잠못자 아, 어, 저 지면은 잠못 잔다 말이 많아요 <웃음> 승관 씨는 과연 ENFJ 팀에 들어가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아, 승관이 캐릭터가 물뿍 폭탄이 처음에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자 과연 캐릭터의 힘일지 아니면 실력의 힘일지 아싸 물줄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살려줄게 살려줄게 기다려봐 탱크를 먼저 터트려야돼 기다려봐 오 승관씨 오 좋아 승관아 역시 탱 탱크를 벌써 탔어요 와와 미쳤다 미쳤다 와 엄청 한다 야 와, 대박이다! 야좀 야, 한다? 지금 어떻게 연발로 날려? 아 탱크 탱크 쓰고 있구나. 아. 나 준아, 밑에 밑에 나나좀와 준아 <웃음> 나 먼저 피해야 <키워야> 돼. 준아 <웃음> 게임 할 때는 착하게 얘기해야 돼. 안돼 <웃음> 준야, 어. 안 돼. 준이야. 아, 지, 아, 키팡! 오케이. 아재! 와, 끝났어 뭐야 뭐야 도나 나도 아직 남았어, 남았어. 준아, 너할수 있어. 문준이야, 문준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승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아 나도 나도 아도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와 고수 많네. 증원이가 되게 침착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각두기 그러니까. 각두기 사랑하겠습니다. <웃음> 아 그럼 저희도 쓰겠습니다. 자 디비디비디 나중에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성공 누가요? <웃음> 성공, <웃음> 성공 먼저 해주세요. 먼저. 뭐, 아 네, 먼저 해주세요. 나 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우주선에서 <웃음>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빅 디비디빅 오케이. 두번 버티세요. 네개 버틸. 지금 그두 번만 피하면 돼. 두 번만.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 되빌리립 아, 네. 이번 판각은는 제가 아,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에이, 아, 네. 네. 아, 이거 하려 그랬네. 아. <놀람> 어떤 맵으로 하실지 정하셨습니까? 마지막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 크, 랜덤이 아주 가장 스릴 있죠. <놀람> 파이팅 이기자. 과연 어떤 팀이 3등, 어떤 팀이 4등을 하게 될지. 사실은 크아부터 꼴찌라는 팀이 이제 상금을 가져갈 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예. 네. <놀람> 아, 저, 저 시간 지나면 없어져 어, 기다리고 있어 습 어, 어, 슈아, 벌써, 벌써 뭐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조슈아보다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피철이 악마를 혼자 스스로 가 먹어버려요 본이본이 본인, 악마가 되겠다는 아, 거죠? 아, 악마가 되겠다 아, 야, 그리고 그래, 슈아 형 오래 살아 남아있네요, 지금 어. 저 거북이가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느린 거북이가 긴장된 여기 <웃음> 봐야겠다 아, 컨트롤. 아 아, 아, 뭐 피처링 몇번 살려주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스피드와 물풍선 아. 싸움이다, 이제. 누가 더 아이템 많이 먹었냐, 이 싸움이다. 아, 아. 아 관람한 부분이 아주 잘 다녀요. 아, 아 네, 도저 아. 오케이, 피처 아, 아 오케이. 민규 또 외로운 싸움 시작했죠? 네. 자, 김방 잡으러 왔어. 갑니다 자, 우리 심적하게 가시면 됩니다 김팡 잡으러 갑니다 아, 아 너무, 너무 외로운 진짜. 싸움이에요 아, 너무 아,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네, 이렇게 아.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방뿡방이 아. 이겼습니다 와! 네, 네, 네. <웃음> 신방뿡방 <웃음> 3등 DNFJ 4등입니다 <웃음> 노래보다 잘해요 <웃음> 네, 마지막! 결승전 오케이 okay. 과연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의 결승전에서는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결승전은 그냥 all random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okay. okay. 준비됐나요 예 yeah. 게임 yeah. yeah. okay. 시작하겠습니다. Oh, okay. 아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포레스트 굉장히 중간중간에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가지고 뭔가 뭐랄까 그방막 이렇게 휘젓고 싶은데 휘젓고 싶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죠 포레스트 맵에서는 빠른 거북이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원우 형 아직, 어? 아직 한번 아이템 먹자 <웃음> 어저 도겸이의 킹 받는 목소리 도겸이는 일단 게임할 때 그냥 킹 받아요 아 그냥 킹 받아? 어. 어, 존재가 아 벌써 여섯 명이 진행하다 보니까 맵의 아이템이 벌써 벌써 바닥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어어어어 어. 계속해 어, 어, 어, 어, 어. 어, 계속계속아 계속, 계속. 이거 이주세요오세요어 어. 어, 나이스 살리다가 죽었어. 어, 야. 야, 내가 아, 아, 못 봤어, 내가 어디 씨, 있는지. 서명호 씨,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놀래먹게 아, 달리 아, 아, 뭐하죠? 아, 놀래먹게 뭐하죠? 어머, 아, 아, 아, 아, 뭐야? 나 뭐야? 야, 번호님 아, 잠깐만 화면 튕기는데? 아, 아, 뭐야? 나 번호님 튕기고. 다시 아, 들어가야 아, 돼요. 들어가야 돼 이거 튕기는 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어, 어나 멈췄어. 다시. 어, 나 중간에 멈췄는데? 컴퓨터가. 나, 나 어디야?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아쉽게도 튕겼어요 이 튕김은 이 윈도우 즈역사상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원우 남았어요 전원우 나와 나와 나와 아 도망가 아 어우 네,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원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야 원우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라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 오대오오 네 50초 이상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너무 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할 너무 괜찮아, 괜찮아. 수, 오오오오오오오 하늘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아 호시 형 우리 진짜 다행이다 <웃음> 어디에, <웃음> 팀에서 <웃음> 첫 번째 게임 SBT 팀원 승리 깍두기 없이 가자 저희 깍두기를 치겠어 아형태야 지더라도 우리 팀으로 가자 <웃음> 어 마지막 깔끔하게 자기 팀 그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웃음> 우리 팀으로 야, 막상막하요 지금 막상막하 네. 마지막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나 이번에 반응이 없으니까 자리야돼 합시다 번호는 이번엔 이겨주겠어 r e a d 레디 고! 뭐야? 뭐야? 아 잠시만요, 이건 뭐야. 변수예요 유령 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맞이하는 순간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어, 바로부터 와, 디크티아키에다 번호가... 안 아, 돼, 네, 안 네, 돼, 죽는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얘부터 없어요, 야, 야, 야형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아이고너 아, 레버 캐야. 여기가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자, 귀신이다. 귀신이다. 놀레버 캐는 귀신을 만나서 같이 그 귀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할 것인지, 팀의 위기에 놓인 어, 깜깜이 바로 죽어요. <웃음> 왜번호이는 귀신을 도와줘? 번호이는 죽었잖아. 아, 죽은 사람이 귀신한테 가면 합쳐지면서 없어져. 아, 진짜? 아, 지금 아, 어, 쿱스가 죽을 뻔했는데, 번호이가 살려줬어. <웃음> 야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왜 이렇게 빨라 그냥 죽었죠 제가 와 오늘 미쳤다 야 호랑이부터 없애자 호랑이부터 없애자 어? 귀신이 잠깐 멈춘다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어떡하냐 야. <웃음> 아... 깍두기 쓸걸 어? 어? 어? 안 돼, 안 돼, 뭐? 자, 아 이렇게 해서 너무 말라 <웃음> 어? well 첫 번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우승팀은 s T t t 1감정합니다 크레이지 빌 뭐야 원우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 이 정도면 뭐 원우의 팀에 아무도 없는 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원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5대1이야 5대1 어, 역시 네. 전원우의 독주로 아, 끝났습니다 굿게임 굿게임 GG GG OK 잘 아, 버티더라 아불지야 꿀찌여도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걸자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즈 아케이드 게임 1위는 우리 SVT T1이 차지했군 오케이 2등은 킹받지 팀 킹받지 3위는 싱방풍방 아 잘했어 잘했어 3위는 ENFJ로 ENFJ ENFJ가 대체적으로 게임 못하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후후후 ENFJ도 미안해요 킹받는다 킹받는다 서에서 만나자고 두 번째 게임은 서든어택 <웃음> 네, 바로 대진표 뽑아도록 보 하겠습니다 아첫 판에 좀 편하게 가고 싶다 ENFJ 만나서 <웃음> 아 이게 서든어택이 아마 멤버들이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겸이보단 잘해요 제가 8년 동안 도겸을 계속 이겨왔기 아,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맞긴 해 어. 아니요 아, 겨우 한번 이겼을 뿐 그러니까 일단은 웨어하우스 가면 내 거라고 그치? 개구멍은 진짜 <웃음> 디노 거야 아니 웨어하우스의 개구멍에서 제가 스나만 들면은 각오하시라고요 그냥 전 거기까지만 말할게요 자첫 번째 단 출전할 팀이네요 킹받지킹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여기랑 붙고 싶으시면 들어와 들어오시죠? 어. 아니, 이게 듀 때문에. 너는 아무 서도 아, 저도 아무 서다 아, 부수도 부수도 부수도 부수도 <웃음> 아 사시,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상 아, 1, 2위 전인 것 같습니다. 아, 치원이다, 아, 치원이다, 치원이다. 아. SPT T1!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바츠 SPT T1 준비해주시고요. 바로 서울은 택 시작! <웃음> <웃음> <웃음> 다랜다다랜다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 지금 우다가 먼저 다번 써야 다나이렇다 어. 하자 그다에서한다 쓰고 우다 쪽에서 다번 쓰고 다지막은다팀대팀다결 아니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가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다른 가를다찾아준다는거이다 굉장히 다마운거다든요근다 크아 말다는안찾다거같아다 음. 엄마가 다아 다른 다른 다른 다른 데여 다른 먹네다마 보고 다지 <웃음> 주말 다침마다 내가 누다방들어다서컴퓨다 하고 다다 <웃음>